아좋아아습니다 <목소리가> 네, 빨리 와, 빨리 와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. 됐어. 어니다 좀 훈련도 열심히 잘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시즌 준비 참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일단 개망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준이도 와! 케찹, 케찹! 벗겨 오고! 왕규, 벗겨줄게 한번더 여기로 와요 됐습니다 하나, 둘, 셋! 1, 2, 3, 3, 2 3 자, 하자. 우 시켜봐 끝나지 않았다. 자, 아, 자, 하! 하됐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태훈이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. 기는 뭐야? 어째, 미친 어기어요가어요 런기가 요요 런기가 없어요. t h you. 그 o u 왼쪽 는 캠프가 굉장히 길었는데 어, 그래도 큰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서 어, 그리고 몸뭐 상태도 예전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, 올 시즌은 어, 작년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